네 안녕하세요 보아포인트조조호입니다어요번 시간에는 제가 이전에 블로그에서 공개했던 모이킹 면접 때 어떤 것들이 나올까 라는 어 예상 문제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었죠 아마 그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어,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블로그 쪽에서 제거 블로그입니다 제거 c h o j -E r 이쪽 블로그에서 면접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지금 보이는 이 주소 있죠 제가 찍어 드릴게요 요 주소를 어, 접근을 하시면은 이렇게 면접에서 나올 만한 것들 한번 제 기준입니다 사실 제가 면접관으로 있을 때 이제 물어봤던 그런 질문들인데 요거를 이제 영상으로 하나씩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무료로 공개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제 모예기신무과정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약한 30개에서 40개의 한목으로 제가 또 정리를 해서 그,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그런 특강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 한목들을, 그 하나 질문을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자동진단 도구를 여러분들 이제 웹취약점 진단 도구나 뭐 시스템 진단 도구나 이것들을 사용할 때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목별로 프로파일을 진단을 해봤는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봤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어, 저는 이제 자주 해봤는데 제가 자동진단 도구의 그 중요성들 그 다음에 자동진단 도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뭐 이런 것들 여러가지 관점으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모이킹을 할때외 취약점 진단을 할때 자동진단 도구는 예, 같이 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리얼한 서비스에다가 할 것이냐 테스트 서버에다가 할 것이냐 또 어떤 한목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할 것이냐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지나 이제 프로파일이란 것을 정의하는 이유,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프로파일이란 것은 이제 여러분들 SQL 인젝션이나 아니면 이제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묶는 거예요. 하나의 내가, 어, 진단하고자 하는 한목으로 묶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프로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면은, 음, 칼리디눅스 쪽에서도 우리가 OWS 제이라는 어, 우리가 자동 진단 도구들을 설치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그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어, 그 도구인 것이죠.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은 스캔 펄리스 어, 매니저라고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바로 이제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애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떤 SQL 인젝션 같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포맷 스트링 에러, 그 다음에 파라미터 취약점 관련된 부분들 OS 커맨드 인젝션 여러분들이 웹 패킹 때 사용하는 그런 항목들을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누르시고 뭐고 누르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어프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선택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만 얘가 진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디폴트로 그러니까 보통 자동진단 도구를 동작을 할때 위험성 있게 동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들이 정해져 있는 디폴트 대상으로 디폴트 프로파일로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키면은 이게 어떤 영향들을 줄지가 판단이 안 됩니다 네트워크에 내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돌려보면은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런 프로파일 설정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자동진단 도구들을 사용한 경험들이 있냐 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하는 목적들 이렇게 한목별로 정의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나 서비스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어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는 뭐 sqa 인젝션 같은 거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를 에 모든 곳에다가 다 입력을 자동진단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하려고 한다면은 어, 문제가 어느 정도 많이 발생을 해요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우리가 url 주소에서 모든 파라미터 값들 뒤에 붙는 그런 모든 변수 값들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예, 수많은 패턴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향들이 나올지가 판단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테스트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제외를 하고 아, 우리는 디렉토리 검사하고 불필요한 파일 존재나 취약한 버전 정보 조금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 한목들만 프로파일로 별도로 뽑아가지고 진단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네트워크나 서비스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스테이지 서버 같은 경우나 테스트 서버에다가 이제 돌려서 전수진단을 하는 예, 전수검사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진단을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더라도 아이 친구는 어, 충분히 자동진단 도구에 대해서 많이 테스트를 해 봤구나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에 대해서 정의들을 어느 정도 해봤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감이 옵니다. 이 정도까지만 답변을 드려도요왜 그러냐면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실습을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은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영향들을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눈으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무에 가셔도 그런 영향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목별로 잘 쪼개서 아니면은 s q 인젝션만 한 목으로 한 다음에 그를 s q 인젝션에 대해서 상세하게 점검을 또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학생 때 많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학생 때 많은 장애를 내보시라고요. 물론 환경 서버에다가 장애를 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막 대학교 서버 홈페이지에다가 막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허락도 안 받고요. 어, 그건 불법입니다.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자동 진단 도구를 할 때는, 예, 주의를 한번 해보 주의를 꼭 하셔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예, 불법이기 때문에요. 허락, 허락되지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목별로 패턴 분석을 해서 이제 주종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의도는요. 그래서 한목별 패턴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 자동 진단 도구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패턴들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딕셔너리 파일로 저장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 보다는 이 자동진단 스캐너를 만드신 분들이 더 실력이 좋을 거예요 웹진단,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요 많은 패턴들을 적용을 시켜보고 충분히 테스트를 해서 도구에다 적용을 했겠죠 그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패턴들을 사용하는 거냐 우회기법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패턴들을 혹시 사용하는 것이 있냐라고 묻기 전에 먼저 이런 자동 진단에서 나온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그 패턴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를 다 까봐야 하냐 예, 그거는 조금은 무식한 방법이고요 솔직히 소스코드를 깐다고 하더라도, 깐다고 하는 게 이상하네요.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실제 패킷으로 나가는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패킷으로 나가가지고 각각의 변수값에 전달하는 그 변수값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패킷 분석을 충분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은 로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웹노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웹노고 분석에 우리가 서버에 닿기 전에 앞에 우리가 스노트를 뭐 사용하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이렇게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도 어떤 공격에 대해서는 스노트가 탐지를 하고 있는지. 또 나중에는 조금 더더 더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이의 킹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침입 탐지 그 아니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제 스노트에서 그런 탐지 룰들을 직접 개발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 이런 자동 진단 도구에서 나오는 그런 패턴들을 분석을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모의 해킹에서 수동 진단을 할때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진단 도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결과값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패턴들을 가지고 내가 모이에킹 수동진단을 할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계속 패턴들을 분석하는 거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자동진단 도구를 돌렸는데 그게 네트워크에 너무나 많은 영향들을 주는 것 같다 라고 어 판단이 되면은 이런 패턴들을 별도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놨다가 수동진단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이킹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면서 그 영향도를 체크하시고 를 취약점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패턴들을 계속 저 지속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 번외적으로 이야기할 번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동 진단 도구 말고요,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도 패턴들을 많이 분석해보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왜냐 악성 코드 안에는 이렇게 모이킹 때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공격 패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그런 공격 패턴들을 분석을 할수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 영상도 좀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금액 유료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불법으로 구하시면 안 되겠죠 <웃음> 불법으로 구하시면 안 됩니다 라이센스를요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테스트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는 있어요 뭐 14일 정도 아니면 뭐 30일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한 하 것은 앱스캔이나 아쿠네틱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버퍼 스위터 프로 버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을 특히 앱스캔이나 아쿠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거의 한 15년 16년 그 정도 됐고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지금은요 그 정도부터 이제 도입된 그런 도구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실무에서 야코네틱스 하고 앱스캔을 사용합니다 을뭐 라이센스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개인들이 사용하기는 굉장히 비싸고요 그나마 개인들이 좀 구입을 해서 사용할 만한 것은 버퍼 스위터 프로 버전 1년에 뭐한 40만원 정도 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연구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무료도 같은 경우에는 금방 보여줬던 OWS 잽이나, 그 다음에 아크니, 그 다음에 버프 스위터 커뮤니티 버전들을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료도 구아주냐 무료도 고아주냐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교 대상 불가입니다. 예. 비싼 것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자, 그래서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부 제가 프로파일 설정하는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면은 어 이렇게 어떤 설정파일에 이쪽에 보시면 요게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뉴쪽으로 가시면은 어 여기에 이제 프로파일보다는 리포트 관련된 리포트를 내가 원하는 리포트들만 예, 보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후에는 이제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서 제가 원하는 그러한 공격 패턴들만 내가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커뮤니티 버전의 스캐닝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버퍼 스위터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프록시나 아니면은 기타 어좀 이제 인트로더나 리피터의 일부 기능들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캐너나 여러가지 패턴들을 어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과 무료와 유료 도구들은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 무료 도구들은 굉장히 많죠. 예, 무료 도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예,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닉토 같은 거, 특히 저는 이제 닉토 되게 좋아하거든요. 닉토는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외취약점 진단 도구입니다. 펄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결과 값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뭐스키 PC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좋고요 W3F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뭐 이런 도구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테스트 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도구들 마다 자기들이 네 가지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테스트 환경에다가 풀 스캔 게 디폴트로 풀 스캔을 한번 돌려 보시고 그 로고들을 텍스트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한번 해 놓으세요 웹 노그를요. 그다음에 일부 패턴들만 좀곤란해가지고 어, 저장을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 해킹할 때 어, 좋은 패턴으로 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진단 도구를 사용할 때 프로파일을 한목 별로 진단을 해봤는가, 어, 왜 사용하고 왜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목적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어, 됩니다.